주식투자 혼자 해도 될까요?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담당 팁이든 개인 자문이든 친구든 주주모임이든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수익이 나오는 시점까지 엄청나게 진 세월을 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타임캡슐처럼 묻어두고 몇년 잊을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이면 혼자서 묻어두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반면 트레이딩, 매매는 혼자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매매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반응하고 고쳐나가고 그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남겨야 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이책한 번만 가볍게 훑어보셔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합니다. 투자는 나 혼자서 어디서 얘기 듣고 사놓은거 마이너스 상태로 가만히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런 경우는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트레이딩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증권사의 pb에서 주문당 0.5%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거래나 요즘도 한창 성업 중인 유사 투자자문의 회비를 내고 1년 수백 퍼센트의 누적 수익률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건 실패로 돌아가지요. 이렇게 피이나 전문가를 만나서 성공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확률은 본인이 스스로 전업투자자로 변신해서 하는 것이라 확률이 똑같습니다.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지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공한 트레이더 매매꾼들은 사고와 감성체계가 일반인과 다르거나 다르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에도 수익에도 무감각해지고 기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능력있는 트레이더가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 계좌기준 월 10%까지도 수익이 난다고 합시다. 가입자들 중에 그거 따라할 수 있는 사람 1%도 안됩니다. 누가 아예 대신 해주기 전엔 불가능해요. 아무리 리딩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엄청난 성공을 거둔 헤지펀드가타임폴리오였지요 차라리 맡겼을 때 성과가 낮습니다. 하지만 해지펀드도 그렇게 소수만이 성과가 날뿐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지요. 게다가 타임폴리오는 가입 장벽이 높습니다. 즉 주식투자는 도움받으면서 TV도 좋고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전문가도 좋고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주식매매, 트레이딩은 애초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차라리 내 기준으로 혼자 해보고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진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정말 진짜 실력과 진정성 있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pb들도 주식에 특화된 직원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도 진짜로 잘하는 곳들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특히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 광고들, 가짜 수익인증 이런 곳들 올리는 곳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추천 종목들 결과물 솔직하게 오픈하는 곳들이 되어야만 조금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증권사 PB, 중형증권사 전업투자자를 거쳐 유사투자자문 만들어서 전문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 유사투자자문의 난립과 행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저 역시도 아직 미생이지만 그래도 수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로 다시 글을 남기고 싶네요.